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 d o 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제품 하나 소개할게요 이 뒤에 육각조명 보이시나요? 네. 요거 조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상점에서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가격이 저렴할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설치하니까? 실제보다 카메라에 예. 담아지는게 조금 다르긴 해요 아, 예. 지금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요 카메라에 담기는 색깔은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거 고려해 주시고요 이거 모두도 바꿀 수 있어요 한번 바꿔 볼게요 오토로 하자 오토로 하는 게 제일 오랫동안 볼 때는 괜찮더라 지금 너무 밝아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실내가 너무 밝아서 주변에 다 하얀색이고 네. 이거 출시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판매 페이지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그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정원에 설치하는 태양광 조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제 마음에 조금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기존 제품보다 한 6배 크게 그러면 밤새 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도 한 3배 늘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충전기 많이 사용하시나요? 최대 100W 출력이고요 스마트폰을 한 시간 이내 완충시키는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포트는 4개가 있고요. 이런 충전기에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적극 추천드리고요. 오늘 계속 광고만 하네요. 자, 오늘은 이 제품이 아니라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앞에 보이시죠. 자동차에서 시거잭에 꽂아서 사용하는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요즘 차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는데 이런 시거잭 충전기가 과연 필요할까요? 여러분. 전기차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엔진차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랜드로버, BMW, 벤츠, 벤틀리 차주시라면 스마트폰을 USB 충전 포트에 꽂고 충전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유럽차들은 일반 충전도 아니고 저속 충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전에 4시간, 6시간, 8시간 뜨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레인지로버를 타는데요 강원도까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켜겠죠? 가끔씩 유튜버도 켠다고 합니다 그럼 USB 포트로 충전을 해도 운전 중에 배터리 잔량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충전속도가 배터리 사용을 량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차에서 충전속도를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레인지로버 지인차고요. 핸드폰 충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에 설치된 USB로 한번 충전할 거고요. 그리고 시거잭 PD 충전기 가지고 충전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핸드폰 사진을 못 찍더라고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기본으로 하면 4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PD 충전기라면 기본 50분대 그리고 PD 기능을 이용하면 초고속 충전 40분대가 나옵니다. 이 외제차가 지긋지긋하게 충전이 안돼요 차만 비싸면 뭐하나 충전이 안되는데 핸드폰 특히 이 차는 강원도까지 내비를 켜놓고 가면은 가는 도중에 핸드폰이 방전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에서는 시거잭 PD 충전기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1억 가까이 하는 비싼 차에 몇만원짜리 초고속 충전기를 달지 않은 이유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고속 시거잭 충전기 구입을 고려한다면 좋은 제품을고르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개의 USB를 가지고 있는 제품보다는 C타입 단자 하나, USB 단자 하나, 두개 단자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놀러 갈때 빼고는 대부분 출퇴근할 때 혼자 운전을 하게 됩니다 혼자 운전할 때 여러 개의 포트는 필요 없어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하나의 포트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랜턴이나 드론 같은 제품을 위해서 USB 포트도 하나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파워뱅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그소컷에 꼽으면 초고속 충전도 지원되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트북 충전이 필요하다면 20V 3만 이상의 출력을 꼭 확인하세요 같은 PD 충전기라도 20V를 지원하지 않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 제품은 노트북을 충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 페이지에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제품도 100W PD 충전기라고 적혀 있고요. 그런데 스펙을 보면 최고 전압이 9V예요. 자, 노트북에 연결했고요. 노트북.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뭐 0.04W 이건 얘 자체가 소비하는 전원이에요. 화면이. 저희가 선택한 PD 충전기고요. 65W 출력이죠. 야, 노트북. 배터리가 지금 88%고 전원 연결함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40W, 45W 정도 충전이, 어, 45. 45W 정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45는 노트북이 받아들이는 충전 속도예요. 셋째, 100W PD 출력이라고 홍보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PD 출력은 65W가 한계입니다. 설령 100W 출력이 나온다고 해도 그 100W 출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단한대 맥북 프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맥북 프로를 쓰지 않는다면 100W PD 출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계산 해볼게요 C타입 최대출력 65W USB 최대출력 18W 둘이 더하면 83W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83W PD 충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8 3 짜리를 100W PD 충전기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과대광거죠 그리고 여기 실제 100W PD 출력이라고 하는 충전기가 있는데요 둘의 충전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W PD 출력을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지금 충전량은 1 4트 초고속 충전 45분 후 충전이 완료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절반 정도 있어서 최고속도는 안 나오네요 그러면 83와트짜리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65와트 PD 출력이고요 어? 100와트보다 충전량이 더 많은데요 15와트 이상이고 뭐 시간은 동일합니다 45분 후 충전 완료 100와트 PD 출력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 종류의 PD 충전기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제품을 골랐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V, 3A 이상의 출력이 나올 것 스마트폰을 1시간 내에 완충시킬 수 있고요 노트북과 태블릿도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18W USB 소켓 조수석 탄 사람도 고속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시거 소켓에 끼웠을 때 이격이 없이 단단히 끼워지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꽉 끼워지는 제품,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제품들 있죠 이런 제품들은 시거소켓서 끼웠을 때 약간 헐렁헐렁 걸어요 쉽게 툭 빠집니다 어이걸 굉장히 짜증 나더라고요그 외에 발열이 적은지도 확인했고요 동일한 성능이라면 디자인이 예쁜 제품을 골랐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이게 디자인이 제일 예쁜데 여러분들이 초고속 시거잭 충전기를 한번 써보면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랜드로버, BMW, 벤츠, 벤틀리 등 유럽차를 타시는 분께는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 차들은 너무 충전이 느려요 저 레인지로버 타는 지인께 이 제품 하나 선물해 주는데요 어우, 신세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제품 어 오래간만에 새로 출시하는 제품인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